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칸토입니다 자, 2020년 한 해는 어느 한해 때보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자, 그 와중에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런 집중 잘 하시고요 이제 수능 날까지 또 제일 중요한 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,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칸토였습니다. 파이팅